네, 보시는 것처럼, 운석에서 나타낸 전형적인 콘드롤 네, 아주 재밌는, 이 정도가 강한 6,000배에서 요 정도 크기에 있는 운석입니다.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. 네. 실제 운석이 맞고요. 아주 재밌네요. 네, 저기 있는 것을 100배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, 한번 100배 한번 볼까요? 자, 100배로 보겠습니다. 자. 대물렌즈1 0 0패를 썼으니까 자, 어떻게 되는지. 그러니까 결국은 강학 2만 배로 보는 겁니다. 그렇지. 네, 눈이 좀현란합니다좀 초점 원래 강학 2만 배 초점 잡기 힘들어요. 조금만 흔들려도. 음, 오, 아까 전에 둥근 게 어디로 갔나? 이 이건가? 아, 여기 있네. 요거네요. 자, 요건데. 자, 요거를. 옳지. 오, 자, 안쪽을 잡았습니다. 야, 저 안에 아까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랐는데. 네. 과학 2만 배에서쯤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콘드로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<웃음> 와이 놀랍네요 세상에 콘드로 안에 있는 성분이 뭔지를 지금 과학 현미경에서 지금 잡히네요 와 이럴 수가 있나? <웃음> 이야 이게 진짜 어, 이게 가능한 이야기야요 진주 운석에서 콘드로를 입고 모든 운석에서 콘드로를 봤는데 이번에 과학현변에서 콘드로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아까 잡히지 않았는데 이게 잡았어요 과학 이렇게 네 바깥에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처음에 음... 예, 높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와 진짜 이쁘다 세상에 점점점점 점네자 점점, 점점. 그리고 세상에 저 안쪽 와 세상에 속이 뭐 지구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이야. 와, 그냥 감탄만 나올 뿐입니다. 이상 광역 앵도금 승분속사였습니다